남내 동생 생일이어고 용인에 왔는데 오자마자 마라탕을 먹어요. 제가 좋아했던 마라탕 있잖아요. 거기에 왔고 바로 나왔어요, 잠시. 어 그러게 귀엽다. 얘는 말차 우유에 이거를 빼자. 하는데? 네? 응. 니가 그 각도를 잡아봐. 세팅을 해주는 나의 친구. 아 동영상이구나. 네. 어떻게 해봐 누가 됐어. 아, 지금으로 지금도 귀여워. 어, 멋있겠다. 탱글탱글. 탱글탱글. 이렇게 해 देखो. 어? 어. 생강한 거 보이세요? 와우. 와. 크림치즈 스프레드예요. 스프레드 먹죠. 음, 람라멜맛있어 근데. 맛있어. 음! 뭔가 되게 조화가 있어. 조화로워? 응, 뭐어 독특하네. 아, 너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데서 먹어좋겠어 아, 그래? 이것도 저하면 돈이 많으니까 매일 도는 아파 가도 바로 나왔습니다. 몇 그람네? 코만... 아, <웃음> 어 <맛있어. 웃음>